살짝 증가했다 뭐 이런거 한두번인가? 어차피 빠질거 쉬다가라 이 살로마 밥 먹었잖아 왜이래 내가 좋아서 그러는건지 방해를 하고 싶은건지 보니까 참는다 오늘 영상은 너만 나오겠다 잠재우기 30초 컷 마약 방석보다 부드러운 내 뱃살 방석 살 빠지면 이제 없어지니까 많이 즐겨라 글러브가 있으면 좀 껴라 주먹도 살이 빠지나? 글러브 같은 거 필요 없는 폭신한 주먹이었는데 지금은 맨손으로 조금만 쳐도 아프다 부담스럽게 쳐다보지마 부담스러운 건 띠띠 하나면 충분해 이 속도로만 살이 빠지면 여름이 오기 전에 99.9999kg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 100kg이 넘어간 이후에 다시 100kg 이하로 체중이 내려가는 건내 인생의 첫 경험이다 다시 두 자릿수가 될수 있다니 혹시 꿈은 아니겠지? 두 자릿수에 진입하면 치팅데이가 뭔지 치팅의 끝을 보여주겠다. 딱 먹는 거 보고 나에게 될 거야. 이그 새끼가 왜 이리 살쪘는지 뭘 먹을지 벌써 고민된다. 끝나기 전부터 입털면 항상 망하더라. 치팅도 좋지만 마지막까지 기장하자 <목소리> Hey, h e